센션 <�ologne> 아, 아, 션이이션 그대로 갈지 안나와지안나오게 안 네, 좋겠죠? 이거 일 나오죠. 이거 일 할까요? 안 나오는 뭐, 뭐, 거. 예, 거. 마이크는 뭐 어떻게 아, 이대로 둬요, 마이크? 마이크를 자기 쪽으로 가져다 걸는지 않을까? 잘 나오긴 해야지, 이거 가운데 김미야 나와도 되잖아요 야, 돼 이렇게, 야, 이렇게 맛있는 사는 것들을 만찬할 때는 PPL 아니라고 가있는 음. 거예요? 컵은 있어도 돼 이렇게 돼? 야저 음악 한번까다 써야 돼어 있지? 줘? 어떻게 이럴 때? 돈을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어떻게 자, 바로... 빼려고 그 빼려고? 아니 짠짠짠짠짠 어 이정정은면이정 <웃음> 어떻게 정까요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자 다시 네. 오케이 먼저 뭐 정도 뭐하 여기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어착착착착착착착착 오, 오, 오. 라오스. 라오스. 아, 아, 아, 오. 그렇착착착착착착착착라 아, 라우스 하오 노란색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평성이라고 하요 평성, 평성, 평성이라고 하는 건데, 낮은 음을 쳐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막, 막,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면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도 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부님, 스부님들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성조 얼구을 이제, 왜냐면 하또 우리 신입생들도 있고 하니까. 어, 신입생 있었네요. 어, 있었죠. 신입생 생겼어요. 오, 좋아요. 어, 어. 야, 맞습니다. 진짜. 이제 중국 진출을 하는 거네요. 네. 네. 미하오. 미하오. 네. 하오미하어 완전히 중국이. 어우, 이쪽이 음. 중국이 됐어요. 잘하자. 자. 워싱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절대 음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음을 잘 잡으라고 그랬죠? 이게 솔이야. 솔. 솔. 솔인데, 마, 시작. 마, 오, 플랫과 샵이 되면 안 되는데, 한 사람씩 시키고요. 음. 자, 가수부터 하겠습니다. 임재범. 마, 저 나갈 때, 마, 요, 나가는 게 조금 불편한 거야. 거침없이, 마!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네. 내일 머리 콘서트 있어서 뭐가 필요 아, 그러니까. <웃음> 꽝꽝 차야 되는데, 꽝꽝! 이렇게 돼버렸잖아 아 그럼 앞에서 벌써 이게 팡! 치면서 삑사리, 예, 이렇게 플랫과 샵이 되는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마! 마! 시작과 끝점이 똑같다라는 거죠. 예. 시작. 마. 아, 참 좋긴, 이쁘게는,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 이쁘게 거야, 지금. 네. 이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네. 온몸, 흉성, 두성, <웃음> 온몸을 뼈까지 움직여야 돼. 음. 골성, 예, 아. 뼈까지. 그런 말이 있네요. 어, <웃음> 만들어 본 음. 거예요. <웃음> 뼈까지 올려서. 아, 그걸, 그걸? 네. 자, 마. 마아 네, 갑니다. 네. 자, 마. 오, 노력했어, 노력했어, 노력했어. 네. 시작. 마. 조금 조금 힘이 딸려 아, <웃음> 연식 연식이 네, 네. 연식이, 네, 네. 연식이 네, 네. 되려 이해는 빠른데 <웃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마어 <웃음> 뭐가 쳤지 네. 스타카토가 들어가면 안 네. 된다고 하자 마마 그렇지 뭔가 좀 몸이 밸런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어 그렇지 야 밸런스가 뭐 밥을 안 먹었구나 었 시작 골대리가어 그래 시작 마어이것 <웃음> <웃음> 아니 이것도 근데, 좋긴 근데, 좋아 근데, 어, 어 이것도 조기는 게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기만 하면 돼. <웃음> 죄송해요, 북쪽이 북쪽이 네, 어 처음은 어, 어, 처음 과 네. 처음 다시 한번 네. 재도전. 마. 뭐야? 뜨는 <웃음> 아 <오, 웃음> 거겠죠? 어 이게 지금 어, 이형 언니 같은 중간이 없어. 아니 네. 떠도 좋긴 좋은데 네. 저렇게 어떻게 며칠를 살겠어? 힘든 아, 네. 거지 저게 말한1 분도 못해서 쓰러지잖아. 그럼 한번더 해볼까? 어마 마. 조금 플랫댄스 같아. 저 음을 맞나맞 <웃음> 맞긴 맞네 마마오 마, 됐다. 남자 시작 마오신이 괜찮다. 키워볼 만하다 자마마 마, 마, 시작 마어 절대 부마 이게 아니고 끝까지 표가 안 나게 살짝 들어가면서 끝까지 아, 소리를 딱자는 시작 마오 어, 그렇죠. 조금 좋아요. 그렇죠. 꽝꽝 시작 꽝꽝 오 어,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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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게허 카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거이거허허허허이거허허허허 마마 마. 이렇게요. 오 됐다 됐다. 시작. 뭐야? 마마마 마, 마. 시작. 마. 어, 잠깐만. 마. 요거 요거가 요거 기술이 지금 음. 요 밸런스가 안 맞아. 요 아. 힘이 좋긴 좋은데. 시작. 마. 막마지막에 마. 약해져서 힘이 빠진다고. 시작. 마. 마. 어째서? 다 끊어야지. 어. 더 이상 가면 뒤에 이게 어 뒤에서 시작. 마. 자, 마. 밀잖아. 어.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리듬이 주파수가 후막 마, 마, 그렇죠 제가 지금 버카페 버카스 광광 광광 광광 깜페 카페.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새로운 광 신촌. 신촌 신촌 어 이렇게. 광 어? 광광 광광 광광 광 그니까, 러 그렇지, 커피 맛이지. 어, 그니까 이제 왜, 어, 그니까 왜 이게 중간에 중요하냐면, 이게, 이걸 마시다. 갖다가, 예를 들어서, 흑어 <목소리> 카페, 했던데 흑어 카페, 이래도 안 되고, 흑어 카페, 이래도 안 되고, 흑어 카페,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는 <목소리> 듣긴, 어, 듣긴 좋은데. 어, 듣긴 좋은데. 저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게 안 맞아요. 씨알이가안 먹혀. 어. 자, 마. 카메라 감독이 특별히 지금 공부하려고 좀 살짝 청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주 잘 생기는 <목소리도> 감독인데. 왜냐면 응. 등산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었지 이렇게 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회합 카페 뭐지? 음. 커피 마시다 그렇지. 힌지 불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 네. 우리 그렇게 이해를 그래. 그래. 역시 네. 역시 큰형이다. 쭉 말하고 한말 똑같은 말이야. 야. 그래서 꽝꽝 꽝꽝. 광광 투어 투어 꽝꽝. 꽝꽝 이제. 꽝꽝. 꽝꽝. 꽝꽝. 오, 잘 배워준다니까. 전부 다 강사가 다카페 커피. 그러니까 마시다 다 강사됐어 흑어 네. 카페 흑어 카페 흑어 카페 흐 카페, 카페. 카페. 와쇽쇽 녹색이 나오면 올리는 거야 두시 방향으로 쇽쇽 이걸 유연하게 올리면 안돼 왜냐면 황색하고 섞가니까요자쇽쇽 네. 이게 중국말로 곰이에 요곰곰 곰 뭐. 곰 웅자를 말해 영웅할 때 웅자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쇽 해야지 곰이나 영웅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셩옹셩옹 하면 다못 알아들어 음.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건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오 오늘 품위가 규티가나왔습니다자옹셩옹 아, 그래? 아,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곰너 <웃음> <웃음> 곰이야 이제 지금 그런 거 같죠 자니니 셩마 어? 셩마 니 셩마 니. 니. 니마너 니. 니. 곰이냐 이거죠 아. 자셩옹셩옹와 커피 맛있다 어떻게 해요? 어카 오빠, 오빠, 야! 야. 빠오네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자빠 오빠, 야, 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야오빵 오빠, 오빠, 오빠, 야빠 오빠, 오야오야오 빵.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점팡. 점팡! 수바라시 아니고, 점팡! 점팡. 자, 셵! 예, 예, 어. 자, 빨간 건 에너지가 점팡. 있어요.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 아이! 아이! 워! 워! 아이니! 어, 이렇게, 오!